오늘은 가장 복잡한 글자 정말 이런 글자를 배워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복잡한데 또 가장 복잡하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 글자를 한번 소개를 하고 나서 본 작품을 쓸 겁니다 우선 쉬운 글자들로 붙어있어요 말씀한자죠 예서처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실사 두개 합치면 실사죠 실구리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많이 본것 같죠? 자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복잡한 글자가 아니겠죠 말마자가 갑자기 들어와요 말이 말을 탄다 그리고 옆에는 긴 장자가 어떻게 보면 이말마자랑 비슷하죠 또 들어가네요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얼었을 것인가 여기서 끝난다면 또 받을만한데 날일자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달월 여기서 방패간 그리고 창과 무기를 뜻하죠. 그리고 마지막 마음심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글자의 모양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귀신 쫓을 굿자입니다 귀신 쫓을 굿 우리가 굿한다고 하죠 또굿 그러죠 음, 바로 그 의미의 뿌리에 이 글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귀신은 차가운 것이고 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잘 보면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여기 마음 십자 붙이면은 삼월 연자죠 사랑이죠 이것은 애틋함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옆에 들어있는 요 밑에 이제 말 맞자 볼까요 말은 여기서 말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이 장자를 알아야 장 관음장할 때 장자입니다 즉이 장은 용맹스럽고 지혜로웠던 그리고 충절로서 유명한 최고로 유명한 동양에서 관음장을 뜻합니다 이쪽도 즉 양방에 그런 장군을 딱 세워놓고 이 말은 뭘까요? 적토마입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그 적토마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나를과 다롤은 합치면 무슨 자가 되죠? 자 이런 게 이제 측자파자법이라고 해요. 글씨를 부수고 뭉쳐서 이해하는 방법, 발글명입니다. 이건 박단 뜻을 가지는 거죠. 이것은 방패와 창이란 말입니다. 즉 무기, 나를 지키는, 우리를 지키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귀신을 쫀다는 것은 차가운 마음을, 어떤 안 좋은 조건을 쫀다는 것은 우선 사랑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밝은 마음으로 용맹하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밝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용맹하게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 그것이 내 삶에서 그런 음습한 귀신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과 밝음과 용맹, 그렇게 이 글씨는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이제 글씨로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.